예,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한 25년 한 직장이고요. 처음에 이 증상을 느낀 거는 2016년 정도에 제가 운동을 하는데 반바지를 입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운동 심하게 하면은 빨간 반장 같은 게 다리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발목도 좀 아프기도 하고 이제 그게 점점 점점 심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이제 아프다는 별 신경 잘안 쓰지 않습니까? 몸에 이제 특별 히 이상은 없고, 운동하는 데도 이상 없고, 단지 이제 운동을 했서 이제 반점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신경을 썼는데 계속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이제 제가 운동하고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다 보니까 한 3년 정도를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정도에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뭘까 이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혈관염 같은 것도 나오고, 자반증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 여기 찾아보다 보니까, 양방도 있고, 한, 한의원도 있는데, 자세하게나 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이 증상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동경한의원이라고딱 이렇게 하나가 뜨는데, 어, 치료 저런 것도 많이 있고 경험도 많다고 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혹시 그런 쪽이 아닐까 의심만 있었어요 그냥 아, 한번 그쪽을 알아볼까 이런 식으로 예. 음, 이제 보통 이제 어디가 아프다 그 이럴 때도 이제 아직 잘안 가잖아요 어, 약도 잘안 먹는 사람 있듯이 특별히 이제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꼭 병원을 가야 되나,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좀둔해져가지고한 2, 3년은 그냥 소비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음. 면역력 관계가 많다그러더라고요 혈관이 터지면서 되게 염증이 생긴 거라. 그래서 면역력이 높게 하는 치료를 하고, 튀김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걸면을 약해, 약하게, 약하게 하는 것들, 기름진 것들은 좀 삼가해 달라고 그러셨고, 근데 제가 이제 간이 좀안 좋아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보통 저거 한약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간 수치가 엄청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꺼려하기도 했어요.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장님한테서 상의를 드리고 원장님께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번 간 검사서 해보면서 혹시 그런 데는 무리가 안 가는 약, 약재는 약제인데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치료를 진행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이제 쭉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특히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여름 특히 여름에는 반바지 입어야 되는데 <웃음> 여성들도 그렇지만 남성들도 남들 보는 데서 이렇게 딱 염증이 빨갛게 막있그러면은 왠지 꺼려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좀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치료하면서 약간 좀, 저 불편했던 거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또,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이게, 때로 놓칠 경우가 많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아침을 굶고, 안 먹고, 또 점심, 저녁 먹고, 또 저녁 때 늦다 보면 또, 안 먹고 사고, 이럴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양약과는 틀리게, 그래서 하루 이틀 이렇게 약간 건너뛰어서 좀 해도, 그래서 치료는 꾸준히 하니까 좀 괜찮았던 건 있습니다. 아, 고민은 많았었죠. 처음에 이제 양방은 보통 빨리 치료가 되는데, 이거 하면서도 중간에 고민이 많았던 게 남들 이제 경험담 같은 보면은 1개월에서 보통 3개월 정도 치료했다고 하는데, 제가 치료한 건한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제가 물론 시작을 늦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너무 늦게 온 것도 있고 그런데 너무 오래되니까 이거 괜찮은 건가? 사실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쭉쭉 나아지는 거 보고 점점 점 빨간 염증도 없어지고 이런 거 봐서 그래도 아 이거는 괜찮겠구나.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면은 내 자체가 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 다른 병에도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꾸준히 치료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1개월을 지금 끄는 상태인데도, 뭐, 상태 양호하고, 추가로 뭐, 변하거나 이런 상태 없고요. 아주 좋습니다. 기분도 좋습니다. 어, 일단은, 뭐, 제가, 처음에 꺼려 했던 게, 운동할 때, 이제, 반바지 입고, 남들이 볼때막 그런 거였었는데, 남들 앞에서도 반바지 입고, 이렇게 있어도, 이제, 색소침착은 아직까지 있지만 그래도 얘들한테 빨간 염증이라는 게막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좋고요 스스로도 막 괜히 음 병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런 면에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느낀 거는 제가 너무 늦게 시작했구나 치료를 좀더 빨리 시작했으면 은 빨리 좀 낫겠고 더 안정적으로 했을 텐데 모든 병에 대해서는 주저 말고 일찍 내원하셔가지고 빨리 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